안녕하세요. 홍팝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바깥에 나와서 이렇게 영상을 찍는데요.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날씨가 엄청 흐리고 추워요. 그렇지만 이게 전형적인 영국의 날씨랍니다, 여러분. 예. 오늘은 헬조선을 탈출하려고 하는 젊은 사람들을 위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제가 한국에 오랜만에 갔다 왔는데 어, 생각보다 그 외국 생활을 되게 동경하고 외국에 빨리 나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제 헬두선이라는 말은 거의 이제 대한민국을 어, 대체해도 될 만한 말로 점점 비중이 커지고 있고 예, 그리고 젊은, 사, 젊은 친구들이 하도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고 일을 구해도 어, 그 노동의 질이 너무 낮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어, 선진국, 다른 조금 더 나은 국가로의 어, 진출을 꿈꾸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젊은 사람들 일 구하기 힘들고 그리고 어, 물론, 한국보단 조금 나아요. 그래도, 어, 급여도 그렇게, 그, 물가 대비 높지 않아요. 그래서, 음, 여러모로, 이제 젊은, 아, 20대, 30대, 이제 그 젊은 사람, 젊은 층에 대한 이제 생각을 요새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제 워홀비자가 거의 다 끝났어요. 그와 동시에 제 20대도, 예,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웃음> 돌이켜보니까 제가 보냈던 저의 20대는 이명박, 그네로 이렇게 채워져 있더라고요. 물론 정치 때문에 모든 게 나빠졌다라고 탈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 재벌 중심의 사회가 된 거는 확실히, 예, 부자 중심의 사회가 조금 더 극대화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거를 왜 이렇게 느끼냐면,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대기업 중심의 사회다 보니까, 이제 어, 젊은 사람들의 꿈이 어, 어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큰 기업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사는게 되어버리는거예요 어, 물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극단적이진 않아요 모두가 뭐 대학교 입학시험을 치듯이 삼성 입학시험을 친다거나 그런건 굉장히 한급적인 뭐 상황인거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20대 초반일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요즘 젊은이들은 무기력하다였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게 무기력하지 않았는데 사실 그런 말 때문에 제가 더 무기력해졌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아마 88만원 세대라는 말일 거예요 어떤 교수님이 이제 분석을 해서 어, 나온 그 수치라고 알고 있는데 그 말이 아주 당연시 되면서 이제는 그 뭐랄까 젊은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게 되게 당연시 된 그런 느낌인 거예요 거기에 이제 발악하지 못했던 거는 사실 우리가 무기력해서가 아니라 진짜 너무 무기력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 시스템 그 구조 안에 껴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젊은 사람들은 우울하다 청춘은 우울하다 뭐 그런 말들이 뭐랄까 틀린 건 아닌데 되게 억울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거기에 희생자가 된 사람한테 너는 그래서 어, 무기력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너는 이걸 바꾸지 못하지 넌 그래서 무기, 무기력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지칭하는 게요 저는 결코 옳다고 보지 않고 되게 억울한 상황이었다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태백이라는 말도 들면서 이1 0대 대부분이 백수 아니 근데 우리가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만한 일이 없어서 안 하는 거잖아요 누구도 삶은 소중한 거고 내 삶을 반복적인, 단순 일을 하면서 살고 싶지 않잖아요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고 싶어서 시간이 늦춰지다 보니까 20대가 간것 뿐인데 <웃음> 거기에 대놓고 이태백이라 그러면서 뭐 경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게 그렇게 사회적 시선으로 뭉뚱그려서 그 젊은 사람들을 어, 불렀던 게 사실은 대단히 폭력적이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한국에 갔을 때 촛불 시위 하는 거 보고 하, 드디어 이제 드디어 우리가 우리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구나 되게 안도하고 긍정적으로 보고 왔어요. 그래서 하도 이제 어,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이제 큰 기업에 들어가는 거 내지는 이제 공무원이 되어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연금을 타서 죽을 때까지 좀 보장받는 삶을 사는, 사는 것으로 이제 추약이 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그게 되게 좀큰 차이인데 여기서는 아무리 일자리가 없어도 사람들이 그렇게 큰 기업에 목 매달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렇게 만든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 음. 그래서 힘든 것도 다 이해가 되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외국 생활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더욱 이제, 이제 영어를 잘할줄 아는 사람이 늘다 보니까 영어만 할줄 알면 어느 나라에서든지 살수 있다는 라그 자신감과 함께 헬 조선 탈출을 꿈꾸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할순 없어요 왜냐면 그건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제가 뭐 그게 더 낫다 더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고 어떤 우연한 좋은 기회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고 어떤 우연한 나쁜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딱한 가지 제가 좀 의아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외국에 나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러면은, 사실 대단한 모험이고 도전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거기에 가서 어떤 거를 더 이루고 싶은지, 어떤 거를 나 자신을 어떻게 더 확장시키고 싶은지를 고민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음 가서 뭐 청소라도 하던가, 뭐 이런 식인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들이 와서 좀더 몸쓰는 일을 하는 건 맞아요 왜냐면 언어가 잘 안되니까 그렇지만 어, 꿈을 그렇게 낱게 갖게 되면은 막상 여기 와서는 청소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해외조선 탈출을 목적으로 뭐 결심하신 분이라면 첫 번째로 그걸 아셔야 돼요 단지 내 지금 있는 상황이 싫어서 도망갔을 때그 어떤 증오감 하나만으로 2년이란 어, 시간을 내가 버틸 수 있을까? 한국이 싫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뭐, 좀 구체적으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한국에 무엇이 싫은지 뭐, 혹은 영국에 무엇이 싫은지 뭐, 그런 구체적 이유가 없이 난 그냥 한국이 싫어 헬, 헬조선 싫어 이렇게 하고 왔을 때 뭐, 과연 2년 어,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 의문이고요. 그러면은 자기만의 이제 이유가 하나는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 이유를 설정할 때 너무 작게 갖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물론 저라고 해서 뭐 영국에서 막 엄청 성공한 사람이 아니고 저도 뭐 가까스로 살고 있는 <웃음> 어, 이민자 중에 한 명이긴 합니다만 외국 생활을 이제 꿈꿀 때더 크게 꿈꾸세요. 음. 왜냐면 혹시나 모르는 거거든요. 사람 일은 진짜 아무도 모르는거기 때문에 내가 긍정적으로 나는 어,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만큼 해낼거 라고 자기 자신 스스로 주문을 잡고 걸면 어, 그렇게 될수또 있고 못 되더라도 그 반은 한단 말이죠 그래서 좀큰 꿈을 가지고 어,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더불어 또한 가지 더 이제 어, 조언을 드릴 것은 한국인 들하고 일하고 한국인들하고 살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 와서 특히 이제 런던 살때 어 다양한 인종의 친구들하고 살았던 게 너무 재밌었고 배우는 것도 많고 자극, 자극도 많이 되고 그랬었거든요. 일 같은 경우는 사실 어쩔 수 없이 한국인들하고 일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처음에 이제 처음에 이제 일 구하실 때는 좀 되도록 한국인들이 하는 일은 좀 배제해서 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만이 할수 있는 일을 조금 더 어, 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나는 딱한 사람이고, 나만이 할수 있는 일을 할줄 아는 사람은 세상 어디 가서든지 살수 있어요. 되게 짜증나는 자기 개발서에 나오는 소리 같은 걸 제가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제 스스로한테도 하는. 매일매일같이 하는 소리입니다 아마 근데 이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외국생활이 힘들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계속 꿈을 꾸는 이유는 한국의 아주 안 좋은 그 문화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 생각하기에도 굉장히 짧은 인생에 다른 사람들이 보는 자기 자신을 좀더 생각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는 그 성공의 기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자기자신을 막 엄청 희생을 한단 말이죠 내가 왜그 모니터 만든 회사에 들어가서 모니터를 만들어걸 홍보를 해야 되고 뭐 내가 왜그 자동차 만든 회사에 가서 그거를 도와줘야 되는지 그런 일에 의문도 없이 그냥 무조건 거기에 들어가면 좋은 거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돈 많이 주니까 이런 이유로 취업을 하고 아,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서 울고 네, 그렇게 삶은 건 행복한 삶이 아니잖아요. 아마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도 자기를 모르는 곳에 가게 되면은 어, 내가 더 어, 이기적으로 살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이유로도 이제 외국 생활을 꿈꾸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론이 딱 나오잖아요. 내가 한국에 있든 영국에 있든 뭐 카자흐스탄에 있든 미국에 있든 나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걸 내가 하고 있으면 어, 행복한 사람이 될수 있는 거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흐리멍덩한 성공의 기준에 맞춰 살게 되면 죽을 때까지 우리는 실패하는 삶 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뭐 그렇게 태어나지 않은 이상은 어, 그런 돈 만져보기 힘들고요 <웃음> 애초에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를 잘 생각해 보는 게좀더 빠르겠죠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남기는 워홀 조언 비디오였습니다 현재 내 위치에서 할수 있는 일들을 하되 하고 싶은 일들을 항상 이제 머릿속에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 제가 앞으로는 제 영국 생활 모습들, 그리고 어 그리고 여행 다니면서 제가 이제 레시피들을 요새 좀 개발을 하고 있는데 어 제가 좋아하는 음식 레시피들을 하나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만나요. 안녕!